안녕하세요. 인생과 집 그리고 재테크와 부동산 등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LHTV의 김윤환 건축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집과 자녀 교육에 관한 이야기로 자녀들에게 좋은 주거 환경을 갖춘 집은 어떤 집인가 라는 것입니다. 저는 건축 전문가로서 그동안 아파트와 단독주택, 상가주택을 전문으로 설계와 건축을 해오면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집에 대하여 많은 생각을 해왔는데 오늘은 집이 우리들의 소중한 자녀들과 가족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또 자녀들을 어떤 주거 환경에서 자르게 하는 것이 좋은지 다음과 같은 여섯 개 항목으로 나누어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끝까지 보시면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에게 참고가 되시리라 생각하고 먼저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첫 번째, 집이나 건축은 자녀들에게 큰 영향을 준다 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어린이들은 꿈이 참 많습니다. 현실성이 없는 생각도 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도 합니다. 당연합니다. 그때는 그래야만 하고 그때가 아니면 그럴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줄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그런 상상의 나래를 무한적으로 펼수 있도록 배려해줘야만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해주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라도 해줘야 합니다. 여행도, 책도, 다양한 구경거리도, 또 이야기도 많이 들어주는 것도 좋으며 좋은 환경과 천진난만한 생활을 할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건축도 중요한 역할을 하지요 아이들이 자라나는 대부분의 생활을 영유하는 곳이 바로 집이나 학교 등 건축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집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집으로서 건물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물리적인 집이 아니라 우리가 생활하는 생활환경 모두가 집이고 집에서 바라다 보이는 산과 들 마을, 오가는 길과 골목, 뛰노는 마당 등 집을 둘러싼 모든 것이 집인 것입니다. 어쩌면 집 자체의 구조보다도 집을 둘러싼 주변 환경이 아이들에게 더 중요할지도 모르겠는데 이러한 것을 보다 실감나게 해주는 교훈적인 얘기가 바로 맹모삼천지유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의 성장에 있어서 환경이 얼마나 중요하느냐는 것과 어린이들이 얼마나 순진무구한가를 알수 있는 대표적인 이야기인 것이죠 자라나는 아이들은 집보다 주변의 환경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데 어린 시절의 추억의 대부분은 문만 열면 보이던 산과 들 학교를 오가던 뒷동산, 동네 앞에 흐르던 개울과 마당 한켠에 피어나던 채송화하며 봉숭아꽃 그리고 같이 뛰놀던 강아지와 친구들이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자라던 어린 시절로 그때 자연과 함께한 어린 시절의 추억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다음으로두 번째로 집의 주거 환경 등 입지 조건이 중요하다. 아, 그런 탓인지 우리네 조상들도 집을 지을 때 주변의 자연 환경을 적극적으로 건축에 차용하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건물이 병산 서원인데 바로 눈앞에 펼쳐지는 앞산과 낙동강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병산성원으로 끌어들이도록 건축을 한 것이죠 인간의 미력한 힘으로 만드는 집보다 조물주가 창조한 아름다운 자연을 건축에 활용한 지혜가 놀랍습니다 이와 같이 주변 환경, 특히 아름다운 자연을 활용한 주상들의 지혜는 많은 전통 건축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러한 깨달음은 맹자어머니나 전통 건축에서만 터득하는 것은 아니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별반 다르지 않은데, 현대 건축에 있어서 건물이나 집의 입지 조건은 대단히 중요한 건축 요소 중의 하나로, 특히 가족, 무엇보다도 자라나는 자녀들이 살아가는 집인 경우에는 더 말할 것이 없습니다. 집을 건축할 때뿐만 아니라 분양을 받거나 새로운 집을 구매하는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대체로 교통이나 생활 편의시설 등을 고려하여 집의 위치를 정하고 심지어는 다른 어느 것보다도 부동산적인 장래성을 우선시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물론 무엇보다 돈이 중요하긴 하죠. 현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고 교통이나 생활 편의성 또한 무시할 수 없으니까요. 그렇지만 사람이 어디 돈이나 필리성만 따지고 살 일이겠습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또 돈보다 편리함보다 더 중요한 것 바로 우리들의 금쪽같은 자식들 아닙니까 다음으로는 세번째로 오직 입시 오직 명문대와 강남 열풍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면 그런 탓으로 부모들은 자식들의 일이라면 만사 제쳐놓고 나섭니다 자식들의 장례일이라면 못할 것이 없는데 하늘의 별도 따오려고 나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의 자식사랑은 유별나서 맹자님의 모치는 절이 가라일 것입니다. 아니 맹모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뒤지지 않고 뒤진다 하면 서러워할 것입니다. 뭐 자식들을 위하는 길인데 세 번이 문제겠습니까? 삼세 번 아니 그 이상도 마다하지 않을 것인데 그게 바로 강남 열풍 아니겠습니까? 오직 입시. 오직 명문대만을 위하여 강남으로만 몰리다보니 강남아파트값이 천정부지로 오른게 아니겠습니까 살기도 좋은 곳이지만 무엇보다도 학원, 소위 명문학원이 몰려있기 때문인 것이죠 교육환경이 좋다고 여겼기 때문인 것인데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삼천지교를 하다보니까 강남 열풍으로까지 번졌고 바로 강남이 현대판 삼천지교의 종착역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맹목께서 3천 지교를 하셨다지만 그세번 이사로 강남아파트 값이 그렇게 오를 리가 만무하지요 천정부지로 우리까지는 적어도 10천 지교 이상을 해야만 가능했을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네 부모님네들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참말로 대단하고도 대단한 분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네번째로 현대판 맹목 3천 지교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면 그런데 과연 이러한 위대함과 대단함이 아이들에게 바람직한 것이고 진정 우리들의 자녀들의 장래에 도움이 되는 것일까요? 사실 맹자 어머니께서 세 번씩이나 이사를 단행한 것은 보다 나은 환경, 보고 배울 수 있는 좋은 환경에서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그런 것이지 좋은 학원이나 다니다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좋은 배필이나 만나서 편한 아파트에서 저 혼자 잘 먹고 잘 살라는 것만을 위해 삼천지교를 단행한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저 입시나 명문대학만을 위해서 공부를 했더라면 몇백년도 더 되는 후손인 우리들이 지금까지도 존경하는 맹자선생은 탄생하지 못했을 것이죠. 그런데 사실 중국나라에만 또 옛날에만 맹모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 나라에도 오늘날에도 맹모 못지않은 훌륭한 뜻을 가진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바로 자신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팽개치고 도시를 떠나서 자연 속에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이죠. 자녀들을 입시 전쟁에서 해방시켜주기 위해 과감하게 대안학교로 보내는 부모들입니다. 맹모의 삼천지교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죠. 직장이나 아파트 등 모든 것을 다 팽개치고 나설 정도니 그 어찌 맹모가 비하겠습니까? 미안스러운 이야기지만 맹모는 아무것도 아니며 대단함을 넘어 위대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모들이 꼭 자기 자녀들을 맹자로 만들려거나 자신이 몸소 현모양처의 으뜸이 되고자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한 세상에 태어난 자식들에게 보다 더 자유롭고 무한한 상상력을 길러주기 위해 모든 것을 다 팽개쳤을 것입니다. 꼭 삼천지기를 했다고 모두가 맹자나 현모양차가 되는 것도 아니고 꼭 모든 것을 다 팽개쳤다고 대단한 인물이 되는 것도 아닐 것이며 그저 자신들의 아이들을 위해서 그랬을 뿐일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다섯 번째로 자녀들에게 바람직한 주거환경은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면 그렇다면 자녀들에게 보다 나은 환경이나 보고 배울 수 있는 좋은 환경을 갖은 곳이나 그런 집은 어디일까요 환경은 감정 느낌 성품 건강 등 모든 것을 지배합니다 환경에 의해서 기분이 좌우되고 환경에 따라서 생활의 모든 것이 달라지기도 하며 좋은 환경은 저절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죠 사람은 감정의 동물로서 아름다움 평안함 기쁨 즐거움 슬픔 외로움, 센치함 등 온갖 감정을 다느낌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인 것이죠. 이러한 감정들이 자라나 인격을 형성하고 그 사람을 만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시인이나 음악가와 같은 예술가로 또는 정치인으로 경제인 등으로 탄생하고 이 모든 것은 환경의 지배를 받아서 환경이 그 사람을 만든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경치가 아름다운 지방에서 세계적인 예술가가 태어났다는 말은 들어봤어도 상막한 지역에서 유명한 시인이나 음악가가 탄생했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예술 분야만 그런 것이 아니죠 정치나 경제 분야 지도자들도 컨트리맨이 대부분입니다 다 촌사람들이죠 도시 출신보다는 시골 출신이 많은데 우리나라의 대통령과 경제인들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자라난 환경이 어디냐가 중요하다는 의미로서 특히 어린 시절 자라난 환경은 아이들의 미래를 좌우합니다 좋은 환경에서 자라난 사람들은 꼭 맹자나 유명한 예술가, 정치가, 경제인이 아니더라도 그들의 삶은 다르며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것이죠. 자 이제까지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이 환경에 얼마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집과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집이나 건축은 자녀들에게 큰 영향을 준다. 두 번째로는 집의 주거 환경 등 입지 조건이 중요하다. 세 번째로는 오직 입시, 오직 명문대와 강남 열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네 번째로는 현대판 냉모삼천지교에 대해서 다섯 번째로는 자녀들에게 바람직한 주거 환경은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지금부터는 바로 이런 곳에서 한번 살아보자 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직장이나 생활 편의시설, 부동산적인 장례성 등을 생각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도시나 답답한 콘크리트 숲인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 자녀들은 생활의 편의성이나 더더욱이 부동산보다도 훨씬 더 소중하고 귀합니다. 특히 요즘 부모들은 능력도 좋고 높은 교육까지 받아서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부족함이 없습니다 자녀들의 교육과 장래를 책임지지 못할 요즘 부모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자녀에 대한 열정이 지나쳐서 걱정이 될 정도죠 그렇다면 좀더 다른 방법으로 그 출중한 능력을 발휘해보면 어떨까요? 기왕지사 능력이 있는 부모라면 현대판 삼천지교를 해보면 어떨까요? 아파트, 특히 강남이나 특정 지역에는 아파트만을 고집할 일이 아니라 바로 눈앞의 성적이나 석차만을 고집할 일이 아니라 입시나 명문대만을 고집할 일이 아니라 진정으로 자녀들의 장래를 위해서 말이죠 그런데 사실 그러한 방법으로는 꼭 시골이나 대학학교 같은 파격적인 방법만을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무래도 직장 문제도 생활 편의시설 등도 전혀 무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니 이러한 것과 부동산적인 장례성 등을 어느 정도 해결하면서 특히 층간소음도 없고 마당이 없는 집, 또 답답하고 콘크리트 숲으로 둘러싸이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은 바로 서울 근교의 도시형 전원주택이나 판교 등 신도시의 단독주택 마을들이 좋은 대안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곳은 직장 문제도, 교통 문제, 생활 편의시설, 교육 환경 등 모든 점에서 서울에서 사는 것과 큰 차이가 없어서 제가 강력히 추천드리고자 하는데 아쉽게도 오늘은 이 모든 것을 다 설명드리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이런 점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자세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혹시 이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판교 단독주택 등에 대하여 자세하게 소개한 영상은 본채널에 많이 있으니까 관련된 영상을 아래 더 보기에 링크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고 혹시 오늘의 영상이 참고가 되셨다거나 본 채널의 자녀교육과 집에 대한 관련된 자료를 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